아아 응. 아. 다들 반가워요 풀트래킹은 처음 보시는 거죠 저도 이제 풀트래킹을 처음 보이는 거라서 많이 버벅거려 가지고 대본에다가 대사를 다 써놓은 다음에 그것을 달달달달 외우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지금 이 보시는 아바타가 이제 엘소드월드에서 이제 아무나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엘소드 아바타예요 퍼블릭 아바타란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전에 말씀드린 이제 비공개 아바타는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퍼블릭 아바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아바타다 보니까 이제 트래킹 성능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. 그 의미 아니라 좀... 아... <웃음> 아바타를 아무튼 네 공짜로 만들어 주신 분한테는 이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, 엘소드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런... 많은 아바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그 점에서는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글 하나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엘소드 측에서 푸짐한 이벤트로 유비유저와 복귀유저분들이 게임을 다시 시작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모두에게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어보자 해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열게 되었는데요 저는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포스, 엘리트 포스, 10명 추첨과 하나는 유니크포스 트 5명 추첨이었거든요. 이제 이렇게 선택지를 드린 이유가 아이고, 트래킹이 너무 튀는데?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린 이유가 확률을 따질 것이냐 하나의 몰빵을 갈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총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는데 어... 음, 너무 압도적인 게 아닌가 이거는... <웃음>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투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양식 같은 거는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. 정해져 있는 건 없고 그냥 이 자기 닉네임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싶은 포스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에게는 해당 포스를 직접 제작하고 도장도 당연히 다 제가 부담하고 이제 우편함으로 직접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.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. 이거는 복귀와 유비 유저분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잘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댓글로 참여를 하셨다면 나머지는 이제 하늘에다가 맡기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다가 기도하세요 <웃음> 아무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바이바이